너왜 이렇게 몰라? 그거 아직 왜요? 심플? 맞네. 응. 네. 아. 아. 벚꽃장이 아니야? 왜 이거 안갖지? <웃음> <웃음> 우리나라 그 물도 응. 그 사진 조금 사진 옆에 써야 물 이런 거는 응. 사진 바로 앞에 둬야 되는아 그래? 그리고 여기 향 아, 향은 은안피 뭐라고 했는데 왜빨 한국에서 그렇게 입으로 끄면 안된다? 어, 아 맞다 배터나? 응 입으로 <목소리> 하면 안돼 <목소리> 신 로이 <웃음> 어? 어? <목소리> 괜찮아? 이쪽에 뗴도 돼 이렇게 아, 베트남식으로 아, 하라고 했어 내가 이카탈을 <웃음> 하네 저렇게 한다? 안 일어난다? 그거 테라와라 데라, 불교 순, 부처님한테 절할때안 일어나 아... 응. 엄마 미얀마 불교 할때세번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이렇게 해갖고 응. 근데 이렇게는 응 일, 이렇게 응, 이렇게 하지? 응? 그 어떻게 되어 이렇게 음 그건 같네 응. 근데 아빠가 부처님이 아닌데 오신잎 어머 그, 저는 그게 진짜 맛있어 뭐? 밥? 아, 오신이 지금 오신잎은 이게, 이게 파시였어 그래서 미지근한 걸로 했거든? 그 근데 당일이 너무 힘든 거야 이거를 진 진짜... 아, 이거, 가루 좀꺼내놓고거 뭐? <웃음> 어? 음, 이렇게 이렇게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해야 거이 해야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됐거 이거. 이거, 이어 이거, 이거. 이 그냥 각자 방법으로 해야 돼 응. 만두 빚는 것처럼 하네 응. 송편이랑 좀 다른 느낌 괜찮아 응. <웃음> 이거 금직하게 만두처럼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했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덜들덜하긴 안했지 주름 잡힌 예, 예쁘다고? 거 예쁘다고? 땡목롱 응응 알았어 땡목롱 땡목 먹으로. 떡. 모양이 막 떡. 모양이 막 제각각이구나 그렇지 걔네들 나란이 나란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좀할 거야? 이거. <웃음> 다 들어가? 고런. 참기름? 참기름. 참기름으로 해야 안 붙어. 만두. 요거는 요거는 누가 만들었나? 요런 거 예쁜데 요거 누가 만들었어? 나. 어? 예쁘면 떡. 응, 난 예쁜 떡이네. 아, 맞아. 맛있다고 이제 실토를 하네똑같지가 않아. 응, 떡이 아니고 음, 만두처럼 돼. <웃음> 그래, 이건 약간 좀 통통하니 그래 야 맛있어. 응?